방구 네 정탄을 좀 벗어줄 때가 됐어 하얀 방구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안경 다리는 왜 있는거야? 눈에 알아서 잘 껴져있는데? 내가 게 있는 쩐마가 되는 부분인가? 부끄럽다 그렇다 쩐마가 되는게 한창 부끄러울 나이다 오늘은 해마마 연구소로 가기로 했다 스파파 슬래스 어랑가빠 이거라 앞에 스피파이어와 파랑갑빠를 양보받았다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다 적팀 한 명을 스피파이어로 찌그러뜨려 주었다. 다운. 부터? 일단 밥 먹을게나. 그때 저 멀리서 라라가 한 명을 살리고 있었다. 패시브까지 활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즐기게 해주었다. 내가 총 상태가 가장 좋았기에 일선으로 진입해 주었다. 팀원들이 어그로를 잘 분산시켜줘서 일선이었지만 한 대도 맞지 않았다. 역시 에이펙스는 손발이 잘 맞는 친구랑 해야 베스트인 것 같다. 연구 분지가 털리지 않아서 기분 좋게 털고 있었는데 그 뒤에 상자들이 전부 털려 있었다. <모모모모모> 그래서 소녀처럼 놀랐다. <놀나요>? 안 털린 것 같긴 해요. 그후 터빈을 털러 왔다. 하나도 털려 있지 않아서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. 근데 이 경량탄 안 쓰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좋은 거 나오는데? 안 쓰니까 잘 나오는 아이템들 찌그러트려주고 싶었다. 그때 토템을 먹은 상대편들이 우리 쪽을 공격해왔다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테, 그거야 토템? 토템 다운. 토템 둘 다운. 순식간에 토템을 수.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. 어, 좀 뿌릴게, 나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옥테인을 녹 다운시키는 것에도 성공했다. 오케이, 다운, 다운, 다운, 다운, 다운, 다운, 다운. 이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바로 팀원들과 함께 푸쉬했다 상대가 총을 잘 써서 피가 달았다 내가 지금 실드를 채운다고 해도 2대2이기 때문에 맘놓고 실드를 먹고 싸움에 다시 합류했다 이건 진짜 스피파이어가 아니었으면 못잡을 뻔했다 편하게 <목소리> 하세요 야,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뭐냐? 노란색 컷 그리고 노란색 녹다운 쉴드와 노란색 카빈을 먹었다 고때 나좀넣 있어 편랑이 파매하세 별로 <웃음> 어, <뭐야>. 우리는 한 편이야 <웃음> 데왜 그래 말투가 뭔가 웃겨서 웃게 되었다 그렇게 투카빈이 완성되었다 투카빈은 정말 내가 애용하는 조합이다 근거리와 중거리 모두 말도 안되게 강하다 드론 소리가 나서 드론을 부수고 일단 링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때 성대팀이 있다는 핑을 브라가 찍어주었다 그때 무심코 던진 감자가 대홍당 감자였다는 소식이다 아크스타를 던지고 링 안으로 빼주었다 하지만 상대는 반대로 도망갔다 킬을 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참 아쉽다 적팀이 싸우고 있어서 어부지리를 할 생각으로 들어갔다 안될 것 같으면 바로 빼 한명이 확킬이 났고 링 때문에 후퇴하기로 했다 어어디있지 하면 빼야돼 그냥 어나퇴시에 하나만 빼줬어 나두 개네. 아, 큰 실들 무료 나눔 하보네. 나큰실 여섯 개. 큰 실들을 무료 나눔 받았다. 기분이 좋았다. 오케이 발소리가 난 기분인데. 있어요? 이걸 들었네. 정말 사람이 있었다. 거의 내 앞에 발소리 그분 급이었다. 브라가 사진을 찍어 주었고 지금 내 폼에 무서울 건 없었다. 어머? 빼면서 할게. 한번 뺏기면. 나도 사진을 찍혔다. 무서웠다. 사진? 많이... 그때 뉴비는 웃었다 <웃음> 저렇게 웃지는 않았다 그냥 미소만 지었다 나보다 잘 싸우신나? 2 오케오케 이이나 실드 채우고 사람있어 사람있어 나보다, 나보다 잘 싸우신나? 갑밥 먼저 먹는게 맞는거 같아 이거 아, 어, 들어왔다 나보다 잘 싸우시나? 아 이거 한 명이었으면 이겼다! 나한 명이었으면 진짜 이겼어 그러니까 한, 아한 명씩 왔으면 너희는 어? 안녕하세요? 안녕히 어? 개세우 어? 였어 정말 아쉬웠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게임을 하기를 바란다 끝